야, 가자. 주사 맞으러. 빨리 가. 어디야? 앞으로 오늘은 가세요. 오늘은 아니스에 코로나 백신 접종하러 가는 중이에요. 어. 칠레는 성인 백신 접종은 2차까지 거의 끝났고 지금은 6세까지 어린이들 접종을 시작했어요. 여긴가봐. 성숙이한테 전화해볼까? 학교에서 맞으면 편하긴 한데 접종 날짜가 좀 많이 늦어서 그냥 학교 근처에 어, 접종, 접종 센터가 있길래 와서막기로 했어요. 49쪽 <목소리> 저기서 민건이 있는지 찾아봐 봐. 수 맞을 수 있지. 시오나. 10분? 위. ¿Lo tienen miedo? 네 o no. 아. 알리스 너안 무서워? 칠레는 백신 접종 완료율도 높고. <웃음> <웃음> 사람들도 백신에 대한 <웃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안 아프대. 지아는울것 같은데? 이렇게, 이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차게 이렇게, 이1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a m a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v 렇게이 m 게이렇 a 이렇게, 이 Gracias, ya mi amor. Harta agüita para ella hoy día, compresitas frías si le d l e l e el brazo, para a c e t a m o l e n caso de tener sintamos como un resfriado. Ya. Docto en... roo naga r e ala izquierda. 啊。Huh? 주사 잘 맞으라고 너한테 사준 거야, 팝이 어? 네? 주사 잘 맞을 수 있어요? 응. 뭘 해줘? 엄마가 이렇게 해뭘 어떻게 해줘? 옆에 이렇게 다 보여 이렇게 잡아 줘 옆에 이렇게 다맞라고 야, 지금 몇 살인데 혼자 맞을 수 있어야지 이제 아, 야. 어지하 옆에 자리가 없어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자리 찾으러 저거 갈까 싶어. 이 고독한 토크의 기독한 토크의 고독한 토크의 고독한 한 토크의 고고토 우리는 좀 지야. 지옥! 일로 와. 우와. 우와, 누나 엄청 용감했어, 오늘. 안 울었다? <웃음> 누나 완전 멋있지? 이거 지고. 어. 하나, 둘, 둘, 셋. 와우. <웃음> 이제 우리는 가자지야 그러면 벌써 우리 끝났어 그러니까 팔 보여주세요 팔. 친해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선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오, 안 아이들도 오, 쉽고 빠르게 네, 백신을 파악. 맞을 수 제, 있었어요 안 오늘 안 오늘 그래. 그래 이제 너네 여행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도 갈수 있어 <웃음> 나중에 한국 가자